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장입니다오늘 어, 이렇게 이제 날씨가 좋고 또바람도 한번 쐬겸 바다에 왔는데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갯벌 서해안에 왔습니다 와,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미 이제 많이 빠진 많이는 아니고 좀,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뜨쪽에가면 이제 강간에 굴 같은 게 굴하고 이제 조그만 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길 가면서 봤는데 여기 버려진 아니 지금 그물 같은 게 있, 그물이 아니라 바늘이 있더라고요. 그거 봤는데, 그게 집에요. 지금 우럭하고... 아, 살아있나요? 아, 살아있네. 어, 이, 이 벌레는 보이시죠? 여자 있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주면 우럭은 살아 살아... 어, 우럭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왕동은 지금 살아있어요. 보세요. 우와, 우와, 살아있죠? 살아있죠? 여러분, 우와! 엄청 커요 지금 이만합니다 아 우럭은 간것 같아요 지금 아, 아쉽네요 아 우럭은 이게 지금 혀를 내밀고 이제 입으로안안 담으거 보니까 갔어요 그럼 아쉬운대로 일단, 일단 놔두고요 아이고 그리고 망동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제가, 바늘에 제거해줬는데 제가 망동은 살아있어요 지금 이렇게 와 지금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제가 키워보는가 아니면 뭐 먹든가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아, 일단, 한번, 데려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자, 여러분, 제가 한번 굴을 따 볼게요. 굴을 캐는 방법인데, 이렇게, 어딨냐. 끝을 해가지고, 아, 이거 열려버렸어요, 이거 아, 이거 아, 찢어졌다. 아, 이거는, 슬펐스가다 먹을게요, 제가. 음. 신선합니다. 아, 굴 진짜 맛있어요. 요즘에 진짜 맛있대요, 굴이. 살이 진짜 잘 올랐습니다 또 따볼게요 한번 어 뭐가 좋올려나아 요거? 요거 한번 따볼게요 요거 자 여기 끝에를 끝에 부분에 이렇게 톡톡 쏘요 어, 됐다 이렇게 해서 쭉 올려요 그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아 이거 또 찢어졌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끝부분으로 이제 살살가 긁은 다음쭉 올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렇게 구웠다는 거예요 I a 따아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살짝 닦아가지고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생물들도 이제 잡아올거예요 요뭐 낙지, 뭐 해삼 그 i n g to 들 있죠 그런 것도 잡아서 r g 먹을 계획입니다 l d a 한번 여기서 l y b o 들어볼게요. o m e l o 이 k h e 잡 two 자 이렇게 들었는데 c 어... 뭐움직이죠 어, 여기? 조금씩 움직이어오 이거 보이세요? 개 짓게 짓게 뭔가요? 뭐왔어 어? 어? 어? 걷어 올려주면 이제 막 나올 거예요 어, 여기 나왔다 와 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좀 조그마하니까 놔줄게요 이거 더큰 개가 있거든요 이거좀더 큰? 같은 종류인데 좀더큰 개들이 있어요 그걸 잡아서 이제 튀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놔주고요 이런 거 있을 텐데 여기 어, 또 나왔다 아, 요거는 요거짱 작네요. 다 놔주도록 하고, 이제 큰 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큰놈한 마리 왔큰 놈. 왔어, 큰 놈. 와. 와, 오. 오, 크죠, 이제? 응. 음. 와. 이런 놈들이 이제 먹을만 합니다. 자. 와. 아, 저거 작아요, 저거. 작고, 이제 요. 와, 큼직하죠? 이건 스컷이네요, 스컷. 스쿼. 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서? 하다가 지금 나와 버렸어요 이게 와 여러분 지금 물로 씻었는데 와 이게 이제 사막이 새우인가 이 앞쪽이 앞다리가 이제 사막이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불리우는거래요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막이처럼 생겼어요 앞다리가 와 이런 걸또 잡네요 제가 이게 코미만딱 내고 왔거든요 근데 이런 게또 나와주니까 되게 신기해요 지금 와 라면에 넣어 먹어야겠다 이건 오.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제 구멍을 찾아가면서 한번 제가 잡어도록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아 일단 오늘 이렇게 치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웃음> 지금 피도 나고 <웃음> 피도 나고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아, 일단 물이 들어와가지고 별로 잡은 게 없는데 아 여기서 맞춰야될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아 일단 오늘 잡은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요리를 만들어 먹어 볼게요 뭐 개튀김이나 뭐 라면 그런 걸로 이제 끓여 먹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제 바닷가 국벌치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 겠습니다.